하고 산티아고 슬랙길 어, 어, 가신 분 슬랙길을 갔죠 산티아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예, 예. 너무 너무 자기가 훌륭했다고 응. 하신분다그죠 그때 네네. 한번 사연을 소개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모역 워낙 구강 구조가 음. 안 좋아서 음, 음. 어,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오셔가지고 음. 뉴질랜드 의료비가 비싸서 음. 한국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의료 관광처럼 오신다고. 네, 네, 그런 분들 많죠. 이 노선 보고 음. 뭐 건강검진도 다 하고. 갔 예. 그런데 이제 코골이가 너무 심하고 무호흡증이 심하니까 음.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하자고 하니 이거 수술하면 내가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음. 우연히 유튜브를 보셨거든요. 유튜브, 유튜브 보셨어요? 예. 유튜브를 보시고 음. 일단 상담이나 받아보자 하고 음. 오신 거죠. 그랬는데 대박 효과를 보신거죠. 어, 산티아고그 한달 동안 가시면서 걱정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잠을 방해하면 어쩔까 음. 정말 착하신 분이죠. 음. 어, 자기가 피곤해서 어떨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음. 걱정이 더 컸었는데 뭐 대박이었죠 결과는. 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꿈을 때문에 본인의 수면을 <웃음> 방해 받아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걸 쓰고 있는데 음. 어? 유럽 누구 이게 막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당신 한국 가서 꼭 이거 와셔야 된다라고 음. 했었다고 음. 했었던 분이죠. 음. 근데 워낙 인상도 좋으시고 심성이 음. 참 착하시고 부부간에 음. 굉장히 사이도 음. 좋으신 음. 되게 기억에 남는 분이신데 음. 혹시 유튜브에서 또 보시면 음. 어, 문제가 없는지 음. 연락, 한번 주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뉴질랜드까지 한번 음. 시간을 내서 가시라고요 웬일로 초청을 해보시면 <웃음> 아 예. 가 대박 나 가지고 음. 혹시 알아고 국적 뉴질랜드 지 아니, 이제 거기 뉴질랜드에 <웃음> 코구리 보험 환자를 이제 주변에 또 많잖아요. 네, 10명, 하시겠다. 10명, 10명 정도 모으시면 가지요, 바로. 열 <웃음> 다섯 <가려면 15명도> <웃음> <웃음> 우리가 가끔 지방에 네. 그렇게 고객들이 모아 주시면 가잖아요. 네. 네. 아니, 안 가요. <웃음> 아, 이제는 안 가시죠. 네. 옛날에는 갔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아주 그렇게 남편을 잘 챙기시고 네.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았는데 양압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훨씬 낫다고 보기 아니. 안쓰럽기는 해도 어, 낫다고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네 그래서 수면건강에서 정확한 진단과 안내를 받았어요 음. 저는 진단을 한게 아니고요 추천을 해 드렸죠. 분석을 이번에. 했죠. 분석. 어, 어, 음. 그래서 이미 그 진단은 다 받고 오셨어요. 그렇죠. 어. 음. 수면 다 검사 다하 가지고 음. 오셨기 때문에 음. 이걸 써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 드린 거죠. 음. 음. 그래서 바이오 수혜자가 되셨다. 그렇죠. 수혜자. 음. 아. 그래서 다른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면서 음. 음. 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네. 정말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런 매트를 쓸까요? 그러니까요. <웃음> 자, 눌러야 된다. 어디? 요기, 요기. 그리고 요기, 요기. 요기를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아유,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2, 0 2 0 2 -0. 감사합니다.